안녕하십니까 블랙형입니다 네 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번주도 그렇고 저번주도 그렇고 요즘에 갑자기 그짤 영상을 올리고 있죠 네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편집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그 대신 제가 짤 영상을 요즘에 살살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미용실 안에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제가 나름대로 올려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짤 영상입니다. 네, 한 번씩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그 이제 여지껏 연습과 어떤 그런 머리를 좀 잘라 보셨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가해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부분들 어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올릴 거니까 잘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어, 스핀 스왈로 펌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스핀 스왈로 같은 펌은 보통 어, 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 좀 부시시한 머리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적극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같이 손님과 해봤어요. 어떤 머리를 원하는지. 어그 부분을 좀 약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손님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부시시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시한 머리는 어, 어쨌든야성미가 뭐 넘치겠죠. 어, 키도 한 185cm 정도의 그 훨씬한 어떤 이런 큰 키의 멋있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 제 입장에서는 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좀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음, 손님도 분명히 만족을 하고 갔고요 네 일단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죠 뭐 이렇게 스핀 수왈로나 어? 스핀 수왈로서 아까 그 머리 모양을 이렇게 쫙쫙쫙해서 터치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웨이브 많지 않고 앞머리도 약간 내려오게 해서 어,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옆, 옆에는 약간 다음 펌으로 해가지고 펌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서 좀 약간 좀 섹시하게 어 남성 펌 오케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섹션을 많이 떠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머리지, 이거는. 그래서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그 잡히는 대로 해서 어느 정도 두께를 조절을 잘 해서 그 라인을 좀 잡아가지고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근데 이거를 너무 좀 섹션에 맞춰서 우리가 루틴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하면 4개밖에 안 돼. 그래서 오늘 형이 할때좀 약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걸 오늘 추천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래서 한번 보자고. 오늘 일단은 지금 어, 반호일 할 재료인데 이거는 호일이에요 호일을 일단 이렇게 다 정리해서 준비를 해서 머리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할 겁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약을 잘 발라주시고 약은 먼저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머리 상하,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도포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 할 곳만 도포를 해주세요 네, 그게 한 가지 저거죠 팁이죠 팁 머리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릿결이 뭐 염색도 가끔 하고 그제 어,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상한 편이라서 그거를 조금 좀 안상하게 약을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요기만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 짧은 머리도 당연히 말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호일을 먼저 좀 짧은 호일을 갖다가 밑에 대시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살짝. 뒤에도 마찬가지로. 호일을 돌릴 때는 너무 강하게 안 돌리는 게 포인트예요. 한 번씩만 돌려주세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무슨 스피스로스피스로 자체 펌을 한다 그러면 뭐 종이 파지로 해서 머리를 말았던 적이 있어요. 핑컬 핀으로 해서 핑컬 말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게 되면 웨이브 자체가 고정이 좀덜 돼가지고 금방 풀릴 수가 있어서 저는 호일을 이용해서 반호일로 해서 반호일을 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말아주세요. 짧기 때문에 위에 탑까지는 어차피 이 부분까지는 안 말아셔도 돼요. 하나 없죠. 네. 머리가 없으니까 그쪽은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말면 돼요. 그 너무 안 말아도 그렇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말면 너무 빠글빠글 해져요. 부시시 해지고 그 약간 오늘은 살짝 컨셉이 좀 부시시 하면서도 조금 보이시하게 좀 이렇게 남성 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살릴 거예요. 자연스러워 이렇게 음, 벌써 머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머릿결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밑에 부분 끝부분이 약간 상했네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너무 강하게 말면 안 돼요 살짝 끝에만 살짝 하나 둘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끝쪽, 끝쪽을, 이건 한가지 팁인데 끝쪽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웨이브가 끝쪽이 형성이 돼서 네, 머리가 뻗지도 않고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뻗어주는 것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나올거예요 이거 다 돌려주셔야 돼요 그냥 호일 그대로 놔주게 되면 그냥 일자로 뚜루룩 나오는 어떤 4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건 이제 혼자 터득을 하고 혼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제 무관합니다. 네. 옆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약을 바르면서 시술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키가 너무 커.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야. 그지? 어. 그쪽이 약간 엉켜가지고. 어. 조만 이런 식으로, 약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앞쪽에는 어쨌든 파마가 바로 빨리 나오면 안 되니까, 앞쪽은 약을 발라놓고, 위에서부터 파마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똑같아요. 여기도 잡아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실 거면 너무 섹션을 정확하게 막 마름모 모양이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하나, 둘, 셋, 세 번만 꽈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끝쪽을 살짝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손가락을 껴서 살짝 돌려주세요. 그 다음 펌이 있죠. 하나, 둘, 셋좀 두껍게 잡고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움을 원하면 두껍게 잡고 하셔야 전체적인 컬이 살짝 끝쪽만 나올 거예요. 둘, 셋 돌려주고 똑같이 돌려주고 두껍게 잡고 하나 둘셋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두껍게 잡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두 번만 너무 많이 잡고 하나 두 번만 이따 연결이 될 거예요 세번 돌리면. 완전 호일됩니다. 하나, 둘, 두 번만 돌리고, 살짝, 이거는 이대로 살짝,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똑같이 돌려주세요. 두 번. 하나, 둘. 네. 그리고 앞쪽에는 약간 살짝 큰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냥. 안 뻗을 겁니다. 그냥 살짝. 나오는 동, 마는 동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운폼 들어가고. 콘텐츠를 위해서 이, 그지? 희생하는 거지? 네. 어, 그래. 좋아. 맞죠? 우리 손님들은 저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맞아. 어, 그래, 좋아. <웃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오래 미용실을 한 곳에서 잘하면, 열심히 하면 손님들도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죠, 저랑. 참고로 저 여기 스물아홉에 왔습니다. <웃음> 지금 40 중후반이죠? 네, 이렇게 다음펌잘 발라 주시고요 너무 좀 이렇게 빡빡 긁으면 안 돼요 다음펌은 살살 하셔서 나중에 처리할 때 조금 그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붙여 주시는게 맞아요 너무 막 상처가 입으면 안 돼요 살살 힘 빼고 아프진 않지 네. 어,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옆에 음. 중요한 건 옆에 라인을 붙일 때 너무 빡빡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라인은 정확하게 내려서, 난 모양 그대로 하셔야, 어 이런 다운펌은 잘 붙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일 많이 뜨는 부분, 귀 윗부분. 요즘 뭐, 다운펌도, 다운펌 자체도 많이 유행이죠. 안할 수는 없고, 워낙 뜨니까. 그리고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나 건들지도 않았는데. 무섭다. 대박 진조가 보이는데. <웃음> 무서워? 자, 붙이시고. 이렇게 잘 붙여 주세요. 빡빡 안 긁어요. 살살 다운펌은 살살 눌러주셔야 돼요. 클일 납니다. 머리가 끊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뒷머리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오늘 뒷머리까지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다운펌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거 자체를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일회용 그 비닐장갑을 뜯어서 그걸 차라리 붙여요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 원래 파지나 뭐 이런거 붙여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손님들하고 워낙 친해서 좀 이게 좀 까, 깔끔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원래 좀 실속이 좋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좀 깔끔하게 하시면 훨씬 더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약간 팁으로 좀 내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좀 어려우니까 손을 뜯어도 잘 뜯어지는 이런 일회용 비닐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잘 붙고요 예좀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펌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꺾임 없이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일일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가락 부분인 것 같죠? 네 맞아요. <웃음> 손가락 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 옆에 지금 멋은 또 중요치 않잖아요? 파마할 때 맞지? 네. 어, 어차피 붙여놓은 거니까 근데 이걸 종이로 붙이니까 종이에 스며들어가지고 잘 머리가 붙는 거를 좀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운펌 자체를 할때 이렇게 비닐로 해서 살짝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남는 것도 살짝 해서 최대한 이렇게 붙여주시면 깔끔하고 네. 어, 랩이나 종이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비닐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손님하고 합의가 되면 <웃음> 어, 비닐, 비닐 자체만 깔끔하면 되니까 이거 새거 맞고요 일회용 비닐 맞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좀 합의만 되면 손님하고 합의만 되면 제가 봤을 때좀 깔끔한 것보다 실속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비닐장갑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장갑 있는 거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니까 왜 이렇게 안 뜯어지지?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 진짜 잘 붙어요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하고서 어차피 파마 금방 뺄 거니까 한 15분 20분만 놔두고 바로 풀을 거예요 이따 이따 뵐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띠를 두르게 되면 잘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끝쪽으로 정확하게 잘 붙여주시면 꺾임 없이 그리고 손님한테 부탁하는 건 절대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거 많이 막 목을 목을 움직이게 되면 뒷모습이 틀어져서 저 뒤쪽이 약간 뜰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닐캡 하시고 10분 15분 있다가 한번 제가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후에 네, 이따 받겠습니다 자 앞머리 같은 경우 테스트 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 요거 요거 이제 내려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위에 처럼 정확하게 말고 있는 거를 좀 너무 오랫동안 말고 있으면 당연히 예 당연히 머리가 꼬부러지면서 앞머리가 올라가 겠죠 오늘 이 친구는 내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정도로 일단 테스트 풀어 놓고 요 부분은 풀어서 중알 이따가 할것 같아요 예 보십시오 예. 5분? 5분? 5분 이다 중화해 줄게요 네. 자 이제 전체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머리도 끝이 상한 사람이니까 약간 지금 현재 또 중화할 때 중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풀르고 중화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분명히 중화할 때는 풀르고 중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컬을 어차피 빠글빠글하게 안할 거니까 그래도 이 머리 끝은 만약에 좀 머리가 많이 끝이 상한 상태라서 그래도 나왔을 거예요. 두 번밖에 두세 번밖에 안흔 돌렸기 때문에 머리 끝은 좀 그렇게 상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일단 중화할 때는 꼭 풀어서 다 같이 이렇게 호일을 다 풀은 상태에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좀 내려 주시고 하시고 중화를 하시는 겁니다. 네. 직접 분사로 하는 어떤 이런 중화제가 제일 깨끗하고 잘 나와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뜰 수가 있으니까 잡아서 다시 이렇게 잡아서 끝 쪽은 같이 모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떠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그리고 위에도 중화하겠습니다. 음? 나 어떨 것 같아? 이야 머리야. 어. 아직까지 감이 나. 감은 안 나. 절대 사람들은 감이 없죠. 이렇게서 해 말아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컬이 네. 얼추 나올 거야. 동그랗게 말려서 나오는 머리가 아니고 네. 다 뻗어서 끝 쪽만 이렇게 살라살라 나오는 거지 네. 자연스럽게 아까 그 사진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중화할 때는 무조건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좀 같이 전체적으로 중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얼른 손, 손은 좀 닦아주시면, 그, 우리, 중화독이나 뭐 이런 거안 오르겠죠? 저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중화독에 이제 뭐, 내성이 생겼는지,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화해주시고, 살짝 만져만 주셔도 많이 꼬불대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좀 펴주세요. 이따가, 10분 정도만 있다가 머리를 샴푸해드릴게요. 샴푸 안하고 린스로만 한번, 한번 헹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어.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다운펌 한 곳은 중화를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흘르는 그 걸로 해서 물이긴 한데 그 흘르는 것 자체가 네, 그 중화가 됨으로써 너무 많이 중화 좋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거보다 날거야. 어? 네. 아, 조금만 있어. 네. 그래서 일단 다 풀러서 이렇게 중화를 해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잘 묶으시고 다운펌 한 곳은 그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러서 중화를 해드리면 돼요 자 샴푸하러 갈까? 네 오케이 가자 렛츠고 네 일단 머리 감고 왔고요 머리 감고 오고 이거 다운펌 한 내용인데 지금 잘 붙었어요 완전 딱 붙었지?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뿔긋뿔탄 거는 뭐 제가 떼인건 아니고 어? 네. 어? 약간 약으로 인한 어떤 발진이긴 한데, 그렇게 막 괜찮을 것 같아. 어, 약간 좀 건드려 놔서 그렇겠지. 어? 네. 뒷머리도 잘 붙었고, 뒷머리 완전히 잘 붙었어. 옆에도 잘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약간 이렇게 반올 식으로 스핀스 수활로 해서 컬도 약간 좀잘 잡힌 것 같고, 끝쪽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일단 말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이 응. 뒤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말려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펴듯이. 이렇게. 앞머리도 잘 펴져 있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보시시하지 응. 네. 응. 어, 푸시스 한걸 원했잖아. 응. 네. 그러니까 부시스하게 나왔어.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펌을 했다 그러면 좀 부스 한번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반노일로 호일로 하게 되면 약간 부스스 해지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참 말려주면 원해듯이 끝에만 그리고 젖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더 외부가 있어주는 게 좋아 젖었을 때 그래야 털이 좀 풀리거나 이럴 때도 좀오래가지 그리고 여기 옆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좋고 또 떨어지면. 어? 네. 또 어, 쪽으로 이렇게 살리고. 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조금 외부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웃펌 한 곳은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말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고 상하니까 약간 이렇게. 머리, 손님 머리 잘 헹궈가지고 깔끔하게 헹궈주는 게 좋아요. 관건이야. 잘못하면은 염증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파마약이 직접 부피에 닿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어때, 괜찮아? 네. 이런 음. 어떤 털은 뭐 조금 있구나. 그리고 잘 말려주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렇게 말려줘. 네. 같이 이어서 말리면 돼. 이렇게 닦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짧지. 여기가. 네. 여기위에가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 그래? 길이는 괜찮아? 안 자를거야? 네네 일단 일단 앞머리는 이 친구가 기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앞머리를 <웃음> 자르지 말고 요정도 하고 그 위에는 약간 좀 이렇게 가르마 탈거야? 그건 아니잖아 네. 이렇게 내려주는게 맞는거야 어? 네. 이렇게 내려주고 옆에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네. 어? 음, 그러면 될것 같아 그리고 뒷번장에서 마무리 해줄게 그리고 약간 뭐든 발라줄게 그렇게 네. 발르는거 안발라도 이런식으로 집에서 있을땐 이런식으로 다니면 될것같아좀부수스하고 네. 앞머리같은경우는 좀 약간 형같은경우는 좀 앞머리를 좀 이렇게 어? 어딘가 어 모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지만 일단은 길이적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길러봐 그리고 마음에 안들면 나중에 착발하고 네. <웃음> 근데 어때 괜찮아? 네. 어. 지금 내가 봤을때 컬 그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좀.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이 손질 끝에 마지막에 끝이 네. 나오는 거라서 먼저 왁스로 약간 해서 끝쪽을 발라주는 거지 그래서 끝에 머리 지 끝에만 이렇게 살짝 발라줘 끝쪽만 네. 두피 안쪽까지 바를 필요는 없어 이유도 없고 어? 네. 이렇게 해서 끝에 쪽을 잡아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잘 저렇게 그 부수수한결을 원했기 때문에 너무 막 에센스다 이런거 바를 이유 없고 어? 네. 약간 왁스 정도만 발라서 끝 쪽을 약간 이렇게 부수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밋밋한 거보다 훨씬 낫네 네 음. 그래서 오늘 일단 스페인 수활로 내지 뭐 반오일 펌에 어떤 가깝게 살짝 끝쪽 웨이브를 한번 말아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음, 일단은 일단 파마 자체가 끝쪽이 잘 어, 이렇게 끝쪽으로 나온 것같고요 머리가 또 상해져서 원래 상한 머리가 약간 있어서 조금 더 어, 약간 좀 입체감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컬 라인도 끝쪽이 이렇게 상하니까 훨씬 이렇게 좀 뜨고 하는 것도 좋고 머리가 구불대는 게좀 약간 그 컬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좀 깔끔한 것 같고 역시 남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남성 펌 네. 이렇게 좀 멋있네요 일단 뭐컬 하고 다 마음에 들지? 네. 어, 안 들면 그냥 밀고 오늘 끝내자 아, 예. <웃음> 일단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아그 스핀 스왈로펌 자체가 약간 부수하게 나오는 펌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열 전두율이 좀 약간 빠른 호일을 사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어, 보통 호일 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약간 리치를 빼죠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 놓고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좀 이렇게 연구해서 어떤 펌이 나올지 연구 좀 하고 자꾸 머리에 손에 익으면 제가 봤을 때 초보 명사 분들 어떤 펌이 나와도 어, 다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해 보시고 우리 파이팅 하시죠. 네. 정말 좀 약간 이제 수능도 받고 이제 손님들 파마 손님들도 마,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떤 펌 손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서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어떤 미용사 그걸좀 약간 리얼리하게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떨면 안 돼요 거울도 마찬가지 전에 이제 댓글 보고 봤는데 거울도 계속 보고 이렇게 어 혼자서 저랑 얘기하듯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연습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손님이 와도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무조건 연습 연습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짤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초보 명사 화이팅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뵈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